태리야그뭐아아 kerboy meu 아이야지 태리가 하면 어떻게 나도 할. 와, 페리에 대단하다. <목소리> 어 차차 차차 어 아기 한 번만 내려올게 내려와봐 애기한 번만 내려올게 잠깐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예쁜데. 언니 어디 갔어? 음, 어쩌? 응, 어쩌? 유치원 갔어. 어? 유치원 갔어. 어어. 응, 응.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또 놀아? 혜리 응. 씨. 나는 붙여, 우리 인간 나뉘 붙 나뉘 붙여. 내다 네. 먹어, 테리야. 괜찮아. 언니. 언니, 언니 금방 온대. 맛있어? 맛있어? 꺾어야지 왼쪽으로 반대로 반대로 꺾어 아직 무리야? 맛있다. 맛있다. 존대가 있는데 먹을래? 어. 어. <놀람> 맛있게 먹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놀람> 맛 <놀람> 나안 먹어라. 응, 배불러? 어? 배불러? 아니, 먹 거야 먹을 거야? 응. 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너 아까 콧구멍에 들어갔던 거잖아 이거. 어? 너 콧구멍에 들어갔던 거잖아. 응? 아야 이거. <웃음> 멋있지? 어, 안녕. <웃음> 안녕. a n o t 야 집에 가자. 아, it you? s me t h e n e e d to w a k in? A love t h t s never s t o p l was l e